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의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스로 성적 자극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재, 즉 살아가는 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뭘까요? 뭐 때문에 살아갈까요? 어떤 멋진 차, 그리고 좋은 옷, 넓은 집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즉,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결국. 이 욕구라는 것이 삶에 살아가는 동력이다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이 살아가는 동력이 인 욕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 욕구, 두 번째는 상대적 욕구가 있는데요 절대적 욕구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욕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대적 욕구는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절대적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 뭘다하고 싶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살지만 은더 맛있는 걸 먹고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멋진 차를 탄다 이런게 이제 상대적인 욕구인데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이 절대적 욕구에 관련된 것을 설명드려 보입니다 자 절대적 욕구는 생물학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살고자 하는 욕구 생존적 욕구라고 하고 이것을 개체 보존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내 존재를 지키려는 본능 이 개체 보존의 본능이 생존적 욕구가 되겠고요 즉, 생존 본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개체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대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물질대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화작용, 두 번째는 동화작용이 있습니다.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분해시켜서 물질 속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는 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받아서 물질을 생산해 내는 것을 하게 되고 인간이나 동물은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만든 그 물질을 먹어서 물질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꺼내서 우리가 당분을 이용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이화작용 먹어서 몸을 움직이는 그 자체가 이화작용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개체를 보존하고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단백질, 아미노산이 될 것인데요. 이런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밤에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단백질을 생산하게 되고 낮에 먹었던 에너지의 당분을 지방이란 형태로 저장을 해서 밤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머리카락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치아라든지 뼈라든지 근육이라는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동화작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쓰는 것은 이화작용 우리 몸을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동화작용 결국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나는 그 욕구가 결국 이화작용, 동화작용으로 인한 물질대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물질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겠죠 먹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 식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먹었던 것을 잘때 성장 호르몬이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몸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야지 몸에 있는 단백질을 유지하기 를 때문에 반드시 자야 됩니다 그것을 수면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게 되면 사람이 굉장한 큰 스트레스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욕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이나 건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식주라는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 욕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식주만 해결한다고 개체가 유지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두 번째가 종족을 보존하는 본능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개체라는 생물은 생멸이 있기 때문에 개체는 개체 스스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죽게 됩니다. 즉 복제를 하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복제를 해야 되고요 이런 생물학적인 복제를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은 DNA,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씨드라는 유전자가 복제의 핵심이라는 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씨앗인 DNA 유전자를 똑같이 만들려면 조건이 있죠 다른 이성의 DNA와 합쳐져야 됩니다 결국 수정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남성이 있는 씨앗과 여성이 있는 씨앗이 합쳐져서 그 다음 개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자기 것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스스로는 자기의 DNA를 복제할 수 없다 반드시 다른 이성과 복제를 같이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고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방식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생식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 생식의 본능을 종족보존의 본능이라고 다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욕구, 생존 본능과 낳으려는 욕구, 생식의 본능 이두 가지가 절대 본능, 절대 욕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식 본능, 종족의 보존을 위해서는 우리 몸의 뇌하수체가 관여하는데요. 뇌하수체 있는 LHFSH, 루트나이징 호르몬과 폴리큘라스 딜리미레이팅 호르몬 우리말로는 황체 호르몬과 여포자극 호르몬을 할수 있는데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성자극 호르몬, 씨앗성장 호르몬이 좀더 정확한 용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H, 성자극, 씨앗자극 호르몬은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FSH 는 씨앗을 붙들고 있는 난액과 정액을 만들어내는 씨앗 성장 호르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달걀에 노른자는 LH 가 만들어내고 흰자는 FSH 가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의 설계도 DNA 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은 우리 몸이 망가지면 생식을 해서 빨리 자식을 낳아서 탈바꿈을 해라, 몸을 교체를 해라라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콜티졸과 LH의 어떤 상관관계인데요. 콜티졸이라는 것은 부신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 LH는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호르몬이죠. 결국 코티졸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호르몬이고 LH는 난자 정장을 만들어는 호르몬이니까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동안은 씨앗의 생식 능력을 낮추게 됩니다.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콜티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떤 용어를 쓰나요? 스테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결국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는 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콜티졸은 LH를 억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 아니면 군중 연설을 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공동적인 일을 한다 했을 때 성신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성적 자극이 잘 올라오지 를 않는 것이죠. 왜냐면은 일을 할 때는 생식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몸에서 설계도를 콜티졸이 처음에 올라왔다가 너무 과로를 한다든지 너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너무 지칠 때까지 매일 밤샘을 한다. 이러면 은 콜티졸 분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신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에 부신 피로 증후군을 보시면 아실 것인데 내 몸이 너무 피곤하다 일어섰을 때 갑자기 어지럽다 단것이 땡긴다 이런 부신 피로가 있다면 콜티졸을 너무 많이 써서 부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부신에서 콜티졸이잘 나오지 않는다 결국은 억제되어 있던 lh 성 자극 호르몬이 다시 올라오게 되겠죠 스트레스를 너무 극심하게 받아 버리면 우리 몸에 있는 dna 설계도가 생식을 하라고 lh를 올립니다 결국 정자와 난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LH가 테스토스테론 시작 호르몬인 남성 호르몬을 자극하게 돼서 성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몸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성욕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여성분이 너무 과로를 하게 되면 단낭성 난소증후군이 생기는 것도 콜치졸이 바닥을 쳐서 LH가 올라가니까 어 결국 난자 생성을 많이 하게 되고 난자 생성이 미성수하게 생성된 이 난소에 있는 것을 단낭성난소증후군이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출이 생기는 이런 부분도 결국 스테로이드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내 몸을 너무 많이 써서 내 몸이 망가지니까 몸에서 난자를 많이 생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가 어느 땅에 있는데 거기에 솔이 많이 열렸다 그러면 소나무가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땅은 결국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죠 내 몸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어미 소나무가 소를 많이 열어서 새끼를 빨리 쳐서 나가려는 이런 인간의 설계나 식물의 설계나 매한 가지로 결국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다 성욕이 자꾸 자극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이 자꾸 자극이 되면 인식 체계도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식이란 것은 바깥 사물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인 것인데 보통 감각신경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 다섯 가지 감각에 의해서 감각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많이 피곤해지거나 과로를 하게 되면 콜티조리 바닥을 치면서 성 자극 호르몬이 오르게 되고 이 감각신경에도 성 감각이 좀더 발달하게 되죠 결국 낮에는 어떤 여성을 보더라도 그 일반 감각으로 봤다면 밤에 여성을 봤을 었 때는 성감각을 이용해서 보게 된다. 그래서 성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성의 살결을 보게 되면 흥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청각, 어떤 이성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자극을 받게 되고 성미각 후각이 발달돼서 이성의 체계라든지 이성의 향기를 좀더 느끼게 되고 성촉각으로 해서 잔털의그 느낌으로 야릇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망가질수록 이런 성,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이런 성 감각이 점점점 세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감각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보지만 이런 성 감각은 코티졸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의식이 떨어져 있고 무의식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무의식 중에 여성의 다리를 본다든지, 무식증으로 의 남성의 복근을 본다든지 하면서 어떤 흥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잡지라든지 야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성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면 그만큼 성 기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무식의 의성 기억이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성 표현을 하려고 하죠. 우리가 어떤 감각을 받아들여서 안에 기억을 해뒀다가 표현을 하게 되듯이 성감각으로 성인식을 해서 성기억을 했다가 성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성표현은 의식을 가지고 표현 하기 때문에 보통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성표현을 하는 이들은 잘 없죠. 왜냐하면 의식으로 자질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리를 만지고 싶어도 상대방의 복구를 만지고 싶어도 의식적으로 자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밤에 술을 마시면 이 술은 대뇌피질인 의식의 부분에 저하를 유발시키죠. 결국 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의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자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가 기억에는 성 정보와 성 기억은 많은데 이성 표현이 안돼 있던 잠재력이 폭발이 되어서 여러가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할수 있느냐? 가장 약한 성 표현은 얼굴 표정입니다. 얼굴 표정으로 야릇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고, 윙크 정도를 할수 있겠죠. 그러다가 좀더 세진 표현이 성표현 중에 말입니다. 그래서 술자리에 성적인 농담을 섞어서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몸속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암시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성적인 농담이 세어지면 그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성희롱이 되는 것이고요. 성희롱까지는 말로까지만 돼있지 직접적 이성에 대한 터치는 없지만, 이성의 터치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말씀드리는 성추행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손길이 아닌 몸을 사용해서 자기의 어떤 성기억을 최대한 분출하려고 해서 이성을 잃고 자제를 못하고 하는 행동이 가장 큰 성행동인 성폭행이 되는 것이죠. 결국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LH를 잘 억제하고 를 있어서 이성적으로 자제를 잘 하다가 술을 마시는 행동들이 많아지고 밤에 성인 만화라든지 야동을 계속 보고 이런 성 정보를 계속 취합해서 을성 기억이 많아지면 그것이 축적이 되었다가 예를 들어서 과음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참아져 있는 성 정보를 받아들인 성 기억이 성 표현으로 분출이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 우리가 현대 생활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나 남의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은 어이거를 반드시 해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가지고 너무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대뇌피지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1년 2년 쌓이면서 결과적으로는 큰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큰 스트레스를 자기가 풀기 위해서 남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작은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것이 돌아 돌아서 누군가에게는 성 상처를 입게 된다. 성 트라우마를 있게 만들 수가 있다. 결국 이런 현대생활에서 전체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있어 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성생활이 물란해질수 있다는 라 것을 이해를 하시고 내 스스로 남한테 스트레스 주는 것을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라 어, 지혜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남의 일이든 나의 일이든 직장에서든 자기 사업이든 일을 할때 어차피 할거 즐겁게 받아들이고 좋게 받아들여서 기분 좋게 낮에 일을 할수 있다면 굳이 취미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 필요도 없고 그 일이 놀이가 되도록 한다면 화합도 잘될 것이고 이 스트레스가 줄면서 결과적으로 성 스트레스는 줄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일어나는 뉴스 라든지 이런 곳에 성자 단어가 점점 줄지 않겠나 결국 이런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이 줄어들려면 나부터 내 주위에 내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이런 고통을 스스로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